자연과기술 명작 세미나 교수 김지현입니다 과학은 반역이다 오디오 강독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책을 펼쳐놓고 보면서 들어주세요. 가볍게 같이 읽는다는 느낌으로 따라오면 되고요. 읽어가다가 어려운 단어나 개념이 나오면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일치 과학자가 반역자여야 하는 이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의 관점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과학에도 유일한 관점 같은 것은 없다. 과학은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관점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관점들에도 한 가지 공통요소가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역의 우세한 문화가 강요하는 제약들에 맞서는 것. 즉, 반역이다. 과학적 관점은 서양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서양의 과학이 아랍이나 인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특별할 것도 없다. 실제로 아랍과 인도, 일본과 중국은 현대 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2000년 전 고대 과학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도 시작되었다. 네, 이 문단에서는... 과학은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관점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과학에 대한 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과학에 대한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과학은 입관되고 깔끔하고 정돈된 지식이라고 간주해왔었는데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과학의 모습을 여기 일장에서 여러 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역이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과학과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죠. 원래 반역이란 사회 정치적인 단어잖아요. 어, 저자는 이제 과학이 왜 반역과 관련되는지 사례를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 과학이 반역이라는 표현을 실마리 삼아 추론해 본다면 과학이 음, 사회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은 동양과 서양, 남반구와 북반구, 흑인과 황인과 백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과학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모든 이의 것이다. 이것은 시에서도 진리다. 시는 서양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인도에는 호메로스의 시보다 더 오래된 시가 있으며 아랍과 일본 문화에서 시의 역사는 러시아와 영국의 시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내가 영어로 시를 인용한다고 해서 그 시들의 관점이 반드시 서양적인 것은 아니다. 시와 과학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네, 여기서, 그, 그, 인종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과학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과학은 그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어, 현실 사회 속에서는 이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하고 있죠. 음, 과학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어, 동등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의 방정식을 배운다면 누구나 그 방정식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죠. 어, 이 방정식을 흑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백인과 다른 방정식이 되진 않죠. 이런 점이 이제 과학의 매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과학을 시와 이제 비유하고 어, 있는데요. 어, 시는 일종의 이제 노래라고 보면 된, 될 텐데,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과학도 누구에게나, 어, 같은 것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음, 지점입니다 네, 이어서 아랍의 위대한 수학자 이자 천문학자인 오마르 하이암에게 과학은 이슬람의 지적 구속에 저항하는 반역이었다 그는 다음에 빼어난 시에서 반역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 엎어놓은 사발을 하늘이라 부른다. 그 아래 갇혀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간다. 하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밀지 말지니 하늘도 그대와 나처럼 무력하게 돌고 있을 뿐이다. 네. 하문은 반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라고 합니다. 아, 그가 살았던 이제 12세기의 우주 모델을 표현하고 있고요. 음, 평평한 땅과 그 위를 덮고 있는 반원구의 하늘 어, 이미지이죠. 이렇게 땅과 하늘을 모델화하면 하늘도 우리도 모두 유사한 사물로 이렇게 보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땅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 하늘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세계관을 거부한 것이니까. 반역에 해당하는 사례가 됩니다. 19세기 일본의 1세대 과학자들에게도 과학은 전통적인 본권주의 문화에 대한 반역이었다. 금세기 인도의 위대한 물리학자 라만 보세 사하에게 과학은 이중의 반역이었다. 하나는 영국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또 하나는 힌두교의 운명론에 대한 반역이었다. 서양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반역자였던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고백했다. 뮌헨의 루이볼트 김나지움 7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러 학교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나의 항변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우리 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 대한 학급의 존경심이 더럽혀진다. 네, 아인슈타인이 선생님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기꺼이 선생의 뜻을 따라 15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들에서 과학이 서양의 철학이나 방법론의 규칙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젊은 영혼들을 구속하는 모든 문화의 압제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동맹, 그것이 과학이다.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우주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환원주의도 아니고 반환원주의도 아니다. 솔직히 나는 서양의 그 어떤 주의도 탐탁하지 않다. 고생물학자 로렌 아이슬리의 말처럼 나는 자연과 철학의 역사보다 길고 우주의 역사보다도 긴 광대한 여행의 여행자일 뿐이다. 네, 여기서 이제 그 환원주의 리덕션이즘이라는 새로운 제 개념이 나왔네요. 먼저 그 환원, 리덕션이라는 단어는 축약해서 지시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도, 이것은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축약입니다. 사물을 어떤 단어로 지칭하는 것은 그 편의적으로 이제 그 사용할 것인데그 사물을 그 단어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환원주의는 그런 환원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는 이제 일종의 논리주의이기도 한데요. 세 개를 하나의 완벽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논리 내에서 전체는 부분의 총합이 된다고 라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물에 대한 부분적인 특징을 모두 모으면 그사물 전체를 알수 있다고 라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원자에 대한 원자 같은 작은 입자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수집하면 그 원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환원주의에 가깝습니다. 아, 이후에 일단 저자는 이제 수학에, 수학이나 수학 과학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환원주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환원주의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몇년전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예술 전시회가 열렸다. 프랑스의 박물관 10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구석기 예술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기회였다. 대부분 약 1만4천 년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구석기의 예술적 가뭄이 꽃피던 짧은 시기 동안 프랑스에서 조각된 것들이다. 조각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섬세했다. 평범한 사냥꾼들이 동굴 모닥불 앞에서 재미삼아 돌을 조아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볼수 없었다. 수준 높은 문화의 뒷받침을 받은 숙련된 예술가들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작품들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문화가 서양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조각들은 만년 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크레타에서 등장한 원시 예술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만약 그 동굴 작품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아마 일본에서 발견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각 양식이 유럽보다 오늘날 일본의 것과 비슷했다. 그 전시회는 만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양과 동양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10만년 전에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인이었다. 그리고 3억년 전에는 말라가는 연못에서 낯설고 험악한 육지로 마지못해 기어올라온 양서류였다. 과거를 바라보는 이긴 안목은 미래를 바라보는 노빈슨 제퍼스의 더긴 안목과 다아있다네 여기서 저자의 또 중요한 어, 견해가 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아프리카인이고 또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양소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모두 동등해요. 인종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모든 어이 관점은 음,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종에까지도 그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종도 우리 인간종과 같은 조상을 가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갈수록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 근거한 이제 표현인데요. 다윈에 따르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모든 인간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까지도 동등하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해줍니다. 사실 제 다윈 이론이 오랜 동안 논쟁이 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인간을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 다윈 이론은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사상과는 다른 세계관이었죠.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진화를 설명할 때 인간을 고등한 동물로 전제합니다. 진화는 인간이라는 고등한 종을 향한 진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생명에 비해 인간은 더 각별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종을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종 음, 그리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 다윈의 이론이었고 그런 다윈의 생각을 저자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 그 이어서 나오는 노빈슨 제퍼스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노빈슨 제퍼스는 시인이자 반전운동가인데요. 어, 특히 인휴머니즘, 번역하면 비인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 개념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어, 사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어,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이긴 안목은 미래를 바라보는 노빈슨 제퍼스의 더긴 안목과 닿아있다. 이처럼 긴 안목으로 볼때 이런 문명뿐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자체는 더 덥다. 노빈슨 제퍼스는 양날의 도끼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리 오라 어린 소년이여 너는 여우 누런 늑대 새끼에 지나지 않으나 내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오 미래의 아이여 고난이 닥칠지니 현재의 세상은 암초위를 항해하고 있으나 너는 태어나고 훗날에도 살아가리라. 지구가 스스로의 유익을 찾고 미소지으며 인류를 쓸어버릴 날도 오리라. 그러나 너는 그 전에 태어날 것이다. 그 시간은 명백히 올지니 태양도 사멸할 때 행성들도 얼고 그 위에 공기도 얼고 얼음 같은 기체들, 공기의 새하얀 조각들은 먼지가 되리라 먼지를 뒤섞어줄 바람도 없을, 없으리니 희미한 별빛 속에서 반짝이는 먼지만 있을 뿐 생명을 잃은 바람은 죽은 은하가 남긴 새하얀 시체 은하수의 빛도, 의류의 우주도, 이름을 가진 모든 별들도 생명을 잃는다. 광막한 밤이요. 너는 어찌 그리 광막한지. 너의 높디 높은 빈 동공으로 걸어가리라. 근데 여기 중간에 지구가 스스로의 유익을 찾고 미소지으며 인류를 쓸어버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노빈슨 제퍼스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의 관점을 훌륭하게 표현한 시인이었다. 그는 국가적 교만과 문화적 금기를 경멸한 아인슈타인처럼 풍자적이고 추연하게 자연만을 경애했다. 그는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의 시는 애국적 광기로 점철된 그 시절에 출판되지 못했다. 양날이 도끼는 편집자와 오랜 논의를 거치고 194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로부터 30년 뒤 내가 제퍼스의 시를 발견했을 때에는 전쟁의 고통과 광기도 희미해져 있었, 있었다. 다행히 그의 작품들은 아직 절판되지 않았으니 누구나 누구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다. 과학에서 반체제의 역사는 매우 길다. 감옥에 갇혔던 과학자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거나 우연히 그들의 목숨을 구한 과학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현세기에도 우리는 소련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물리학자 레프 란다오와 목숨을 걸고 스탈린에게 란다오의 사면을 호소한 퓨트르 가피차를 기억하고 있다. 1939년에서 1940년까지 겨울 동안, 겨울 전쟁 동안 핀란드 감옥에 수감되었던 프랑스 아, 아, 아, 수학자 앙드레 베유와 그를 구해준 수학자 라, 아, 라르스 알프르스도 알고 있다. 내가 몸 담았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역사에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은 1957년에 있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 동시에 수학자 챈들러 데이비스를 연구소 회원으로 임명했던 순간이었다. 당시 데이비스는 하원 반미활동위원회의 신문을 받던 중에 동료를 밀고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신문에 응하지 않고 의회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항소했다. 데이비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프린스턴에서 계속 수학을 연구했다. 과학이 체제에 반항한 좋은 본보기였다 고등연구소 임기를 마친 후 데이비스는 항소심에서 졌고 6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다.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학생들을 훌륭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억울한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복을 귀한 과거 또 다른 예는 안드레 이 사하로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비스와 사하로프는 16세기와 1 7세기에 조르다노 브루노와 갈릴레오, 1 8세기에 벤처민 플랭클린과 조지프 프리스틀리로 이어져온 반체제의 오랜 전통을 잇는다. 잃는, 만약 과학이 권위에 대한 반역을 멈춘다면 총명한 어린이들의 재능을 탐할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총명한 어린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자고 말할 음,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운 좋게도 나는 어린 시절에 일종의 저항활동에 참여하면서 과학에 입문했다.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던 라틴어와 축구에 저항한다는 취지에서 과학협회를 조직한 것이 그 계기였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도 과학이 빈곤과 부패, 군국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반역하는지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여기서 음, 저자는 상당히 분명하게 과학이 그 사회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 부패, 궁극주의, 경제적 불평등은 다 모두 사회 정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으로서의 과학의 관점은 1923년 2월 4일에 생물학자 존 버든 샌더슨 홀데인이 케임브리지의 소모임 이단자들을 위해 강연했던 연설에서도 명쾌하게 드러난다. 이 강연은 다이달로스라는 소책자로 출간되었다. 네,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발명가이자 과학자죠. 미노스 왕의 미움을 받아서 탑에 갇히게 되는데요.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 그는 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탈출하죠. 다이달로스가 어 미노스 왕에게 음, 반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네 다음 여기서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홀데인의 관점을 잠깐 옮겨보겠다. 신뢰를 무릅쓰고 홀데인의연설을 약간 요약하고, 나티노와 그리스어로 인용된 부분은 생략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케임브리지의 이단자들조차도 그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상할, 구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다. 보습하는 열정에 이성이 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성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고한 열정으로 삼은 사람 앞에서는 꿈쩍 못 한다. 그들은 노후한 제국과 문명을 의심하고 분쇄하고 파괴했을 뿐 아니라 신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볼테르, 벤담, 탈레스, 마르크스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주노만 이성을 가진 가장 확실 준엄한 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은 찰스 다윈이다. 이성은 오늘날에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과학에서 더욱 자유롭게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정치나 철학, 문학보다 과학을 통해 한층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과학계에 더 많은 다인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과학의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첫째, 과학은 이성과 상상력이라는 신성한 재능을 가진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다. 둘째, 과학은 다수가 요구하는 부와 안락과 승리에 대한 소수의 대답이며 평화와 안정과 불황에 대한 대가로 혈락되는 선물이다. 셋째, 과학은 공간과 시간, 더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종국에는 인간의 영혼을 예속하고 있는 어둠과 악까지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이다. 네, 상당히 과학에 대한 낙관적이고 희망에 찬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28쪽입니다. 앞에서 또 분명히 밝혔지만 나는 환원주의적 견해를 옹호하지 않는다. 환원주의로 과학을 설명하는 것은 기껏해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상이다. 환원주의의 실패를 보여준 명백한 증거도 있다.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바로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의 이야기이다. 그는 수학의 변경에서 매우 창조적인 업적을 이룬 위대한 수학자였다. 하지만 30년 후 환원주의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말년에 그는 몇 개의 알파벳 기호와 제한된 공리들, 출현된 규칙들만 이용해서 수학 전체를 환원하는 공식화 작업에 매달렸다. 수학을 몇 개의 기호들로 환원하는 한편 그 기호에 의미를 부여한 개념과 응용의 맥락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의 공식화 작업은 말 그대로 환원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한 작업이었다. 힐베르트는 보편적인 과정을 발견해서 수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안했다. 보편적인 과정이란 수학적 기호들로 이루어진 모든 공식적인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네, 힐베르트는 이 보편적인 과정을 발견하는 문제를 결정 문제라고 명명했다. 네, 여기서 저자가 드디어 환원주의의 사례로 힐베르트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힐베르트의 결정문제, 즉인 n s i d 플 n g s p 독일어죠. 영어로는 Decision p r o b 직역하며 의사결정문제라고 번역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판정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요.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힐베르트는 20세기에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23가지의 목록을 발표합니다. 이 23가지의 목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힐베르트는 이 문제를 모두 증명하게 되면 수학의 논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2 3 개의 목록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두 번째 문제의 내용은 산술의 공리들이 무모순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 3 0년후 괴델이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증명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죠. 네, 이 이야기도 계속 어, 나올 겁니다. 네, 이어서 그는 결정 문제를 풀게 되면 수학의 유명한 난제들도 모두 풀수 있다고 믿었다. 결정 문제를 해결하면 필생의 역작이 될 것은 당연 지사였다. 그는 한 번에 하나씩 문제들을 풀었던 초기 수학자들의 업적을 다 합한 것보다,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받으리라 믿었다. 히베르트가 했던 작업의 핵심은 순전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호들의 작동하는 보편적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기호들의 의미 따위는 이해할 필요도 없었다. 수학을 기호들의 집합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과정 역시 본래 기호들을 잉태하고 있던 불완전한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오로지 기호들만 염두에 두어야 했다. 하지만 힐베르트와 제자들의 진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았다. 더 심오하고 흥미로운, 개념들은모두 배제된 채매우 한정된, 수학의 영역에서만 성공적으로 풀렸을 뿐이다. 힐베르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그의 작업은 실제 수학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는 형식 논리학의 연습 문제로 전락해버렸다. 마침내 힐베르트가 70세가 되었을 때 크루드 게들은 탁월한 분석을 통해 힐베르트의 방정, 방식으로는 결정 문제를 결코 풀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일반적인 산술 규칙들을 포함해 모든 수학의 공식화에는 명제들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과정이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참이나 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유의미한 산술적 명제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괴델의 정리다. 네. 어, 그 1931년 괴델이 음, 이두 번째, 그 힐베르트의 그두 번째 문제를 음, 증명하는 음 그런 이제 논문을 냈고요 그게 이제 괴델의 정리이고 어, 흔히 이제 불안정성 정리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요 괴델은 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논리 구조는 어 완전하지 않다 어, 스스로 무모순임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논리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앞서 저자가 과학은 불안전하고 모순적인 모자이크라고 말했는데 이 불안정성 정리야말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논리 구조의 불안정성은 수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논리 구조의 특징입니다. 언어와 같은 논리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장이의 역설이 그런 것입니다. 어, 이렇게 예, 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것은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언어 구조상으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비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말만 가지고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다시 부정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 말의 진위를 판정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같은 언어논리 이외의 맥락을 살펴보아야만 겨우 판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수학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수, 수학의 형식 논리상으로는, 어, 완벽한, 어, 그 공식인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판정을 할 수가 없어서, 어, 무한노프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수학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위를 판정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수학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 완전하지 않다고 할수 있겠죠. 못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 그런데 이런 불안정성 개념이 수학의 지위를 어,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학이 그 자체로 완전한 논리 구조였다면 다친 세계가 됐을 텐데,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학은 더 발전, 어, 그, 더 열려있는, 밖을 향해서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참그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괴델의 이런, 어, 불안정성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후에 생각하는 기계 또는 인공지능 개념에 영향을 줍니다. 참 재밌죠. 불완전한 것이 더, 어, 어떤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 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네, 이어서 보죠. 괴델의 정리는 순수수학에서 환원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명제들을 기호들로 환원하고 그 기호들의 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수학적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소한 예외가 있지만 명제의 참과 거짓은 더 넓은 수학적 개념의 세계에서 명제의 의미와 맥락을 연구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 네. 조금 전에 그 언어 구조에서의 그 거짓말 지형의 역설과 유사한, 작, 그 유사한 작동이 수학에서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창조적인 몇몇 과학자들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중대한 위협을 위로 놓고 말려내는 환원주의 철학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역설이다. 힐베르트는 이 역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런 또한 사람으로 아인슈타인이 있다. 힐베르트와 마찬가지로 그도 40세까지는 환원주의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 그의 최고의 업적인 중력에 관한 일반상태성 이론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깊이 통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이해하기 위해 10년간 고투했다. 그런 끝에 통찰한 결과를 몇 개의 장방정식으로 만들어 환원하려 했다. 힐베르트처럼 아인슈타인도 나이가 들면서 장방정식의 형식적 특성에 점점 집착했다. 그럴수록 장방정식을 있게 해준 광범위한 우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갔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그 우주의 우주의 질서를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우주의 원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실제 현실의 우주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생애 마지막 2 0년 동안 물리학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정식들을 찾는 일에만 매달려 무익하게 보냈다. 자신이 만든 통일장 이론이라면 마땅히 설명돼야 하는 실험적 발견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그는 그런 현실을 외면했다. 네, 여기 통일장 이론은 작은 괄호 안에 설명해서 알수 있듯이 그동안 인간이 발견했던 어, 네 가지 힘 즉 중력, 전기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 질서를 공식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야망이었죠. 뭐 과학자들이라면 이런 지적 야망을 가지게 마련이긴 합니다. 그는 그런 현실을 외면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한된 기호들로. 물리학을 환원하려 했던 안슈타인의 고독한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시도는 힐베르트가 수학에서 했던 시도와 마찬가지로 참담하게 끝났다. 그보다 나는 안슈타인의 논연을 다른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안슈타인은 신기하리만치 블랙홀 개념을 혐오했다. 블랙홀 개념은 율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하틀랜드 스나이더가 1939년에 발견했다. 근데 여기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그 유명한 맨하튼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 그 이후에는 원자 폭탄 개발을 반대했던 것으로 또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한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는 무거운 별이 핵 에너지를 다 소진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들의 해를 찾았다. 아 핵에너지를 소진한 별은 중력에 의해 붕괴되면서 강력한 중력장만을 흔적으로 남기고 가시적인 우주에서 사라진다. 항구적인 자유낙하 상태로 남게 된 별은 끝없는 중력의 구멍 속으로 영구히, 영원히 붕괴한다.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가 찾아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는 완전히 새로웠다. 이것은 훗날 우주물리학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는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한 블랙홀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주의 질서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빼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결정되는 장소다. 그러나 안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블랙홀 개념에 회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지독하게 혐오하기까지 했다. 그는 블랙홀의 해는 관찰로 검증되어야 할 결과가 아니라 더 단순한 수학공식이 됐어야 할 자신의 방정식을 지저분하게 만든 오점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지독한 환원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추론되어서 나왔던 그 현실의 우주의 모습, 그것의 증거인 블랙홀을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수학 공식 자신의 그 단순화 더 단순화되어야 할 수학공식을 어, 흐트러트리는,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깔끔한 것이 아니라 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음, 오히려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안슈타인은 하나의 개념으로서든 물리학적 가능성으로서든 블랙홀에 대해 관심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아주 묘하게도 오펜하이머 역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업적이 블랙홀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블랙홀에 냉담했다. 노년의 안슈타인과 노년의 오펜하이머는 블랙홀의 수학적 아름다움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의 실제 존재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네, 여기 이제 수학의 아름다움, 수학적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보통 예술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음, 그 예술에서처럼 세계에 대한 해석을 압축적으로 전달해줄 때에 수학에서도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질서나 사물의 질서를 단순한 공식으로 그 만드는데 성공했을 때그 그러니까 세계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슈타인의상태성 이론 공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세계에 대한 큰 통찰을 준 것으로 어 유명하죠. 그래서 그 공식은 이제 질량과 시간, 공간,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각각 별개의 것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그러므로써 우주의 질서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지 네 개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로 축약, 축약해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원리를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때 과학자들은 이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는 말은 그러니까, 어, 세계를 잘 추격했다, 잘 환원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환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원을 맹목하는 환원주의가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아슈타인처럼그 공식 수학 공식에만 음, 몰두하게 되면 그런 환원주의적 태도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 존재 여부, 자연과 우주의 그 실제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은 그토록 맹목적이고 냉담했을까? 아인슈타인과는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해볼 기회가 없었지만 오펜하이머와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내 생각이지만 아인슈타인의 대답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말년에 오펜하이머는 진정한 이론 물리학자라면 반드시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인슈타인도 분명 같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기본 방정식을 발견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것만 발견되면 그 방정식의 개별적인 해들을 찾는 것은 삼류 물리학자나 대학원생들도 누워서 떡 먹기가 될 터였다. 오펜하이머가 보기에 자신과 아인슈타인이 개별적인 해들의 자잘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은 환원주의 철학에 빠져 길을 잃었다. 그들은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몇 개의 기본 방정식들로 환원하는 것을 물리학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 블랙홀과 같은 특정한 해들을 찾는 일은 원대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힐베르트처럼 두 사람도 한 번에 하나씩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오펜하이머와 안슈타인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꿈에 젖어 있었다. 단번에 해결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공식으로 큰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 말년에는 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과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환원주의적인 접근이 눈부신 성공을 거뒀던 예도 적지 않다. 대개의 경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잡한 계를 전체로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기본 방정식을 발견함으로써 과거 한 분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순식간에 도약하는 경우도 있다. 1926년 슈레딩거 방정식과 1927년 디렉 방정식이 그러했다. 이전 원자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한 모호한 과정들의 기막힌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런 도약이 일어난 것이다. 에르빈 슈레딩거와폴 디렉의 방정식은 환원주의의 승리였다.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화학과 물리학의 특성들이 단두 줄의 대수기후로 환원된 것이다. 네, 그 수... 슈레딩거와 디렉의 방정식은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제 아름다웠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양자와 같은 미시세계를 잘 환원해서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는 양자역학 분야에서 많은 어,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불확실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개념이 이제 등장했던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그 슈레딩거와 디렉의 방정식이 불확실성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정작 슈레딩거는 이제 확실 불확실성 원리에 반대했었는데 도 말이죠 음 재미있는 일이죠 불확정 불안전성 정리가 그 앞에 그 괴대를 그 불안전성 정리가 수학의 완전성을 무너 뜨렸다면 불확실성 원리는 과학의 확실성 이제 무너뜨린 것이었죠. 그래서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 일어난 이두 가지 사건, 이두 가지 개념은 과학만이 아니라 사회와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이어서 보면, 은 오펜하이머의 마음속에는 슈레딩거와 드랙의 승리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블랙홀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다. 디렉 방정식의 이론적인 아름다움과 단순성에 비해 블랙홀의 해는 거추장스럽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에는 어떤 개의 작동 방식을 전체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개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예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뿐만 아니라 방정식들의 자잘한 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정식의 수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블랙홀이 그본보기다 블랙홀이 발견되기 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이해되었다는 말도 결코 가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발견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해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 b l a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블랙홀이 추론되고 어,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도록 주목받았는데 또 거꾸로 블랙홀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반상대성 이론도 더 깊게 이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 실제 발견에 의해서 이론 이론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블랙홀의 발견 이후 50년 동안 블랙홀의 해는 해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지식의 폭이 양방향으로 넓어질 때 발전하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다. 지식이 한 방향으로만 성장한다는 선장한다고 독단하는 환원주의 철학은 과학에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독단적인 철학적 신념들은 과학의 테두리 안에 설 곳이 없다. 여기 이제 전체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이 표현이 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원주의는 부분들의 합이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찾으려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저자가 볼 때는 그런 이론 논리적인 구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두 가지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더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어, 의존해선 안 된다고 라 보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일들을 보면 철학보다 예술에 더 가깝다. 불안정성 정리에 대한 괴델의 증명에서도 철학적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괴델의 증명은 마치 샤르트리의 대성당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첨탑과 같다. 궤델은 힐베르트가 공식화한 수학의 공리들을 벽돌로 삼아서 높고 고귀한 개념들의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 아치에 결정 불가능한 산술 명제들을쓰레기돌로 박아 넣었다. 그의 증명은 환원이 아니라 구축된 위대한 예술작품이다. 괴델의 증명은 수학을 몇 개의 방정식으로 환원하려는 힐베르트의 꿈을 부셨고, 부수, 개념들이 끊임없이 더해지는 수학에 더 원대한 꿈을 안겨주었다. 괴델은 수학에서 전체는 항상 부분의 총합보다 위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 환원주의는, 그러니까 환원주의는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전체는 부분의 합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궤델의 불안정성 어, 정리가 그 수학은 불안전하다 라고 이제 증명했던 거과 연결되는데 어, 불안전하기 때문에 끝이 열려져 있어서 더 다른 추가적인 것들이 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 그래서 수학을 더 위대하게, 원대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블랙홀, 블랙홀해 역시 예술작품이다. 베델의 증명만큼 장엄하진 않지만 예술작품의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바로 독창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의외성이다.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정작 아인슈타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건축물을 완성했다. 영원한 자유낙하 상태의 물질이라는 개념은 안슈타인의 방정식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가 찾은 해로 베일이 벗겨지기 전까지 아무도 그 개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론 물리학자로서 내가 하는 활동들도 그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나 역시 연구에 몰두할 때면 방법론을 따른다기보다 기술을 연마한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 도모나가 신이치로와 줄리언 시인거리차드바인만의 이론들을 한데 모아서 양자전기역학이라는 분야를 수립함으로써 연구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을 찍었을 때 나는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연구를 다른 일에 비유하곤 했다. 바로 다리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도모나가와 시인거는 무지의 강이편에 단단한 토제, 토대를 구축했고 파인만은 강 저편에 견고한 토대를 구축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도문나가 시인과 시인과와 파인만이 서로 각각 다른 어, 그 이론적인 다른 영역에 대한 어,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두 그 영역 사이는 무지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할 일은 각 양편의 토대들이 가운데서 만나도록 캔틸레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었다. 이 비유는 아주 적절했다. 내가 구축한 캔틸레버 다리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양편을 효율적으로 이어주고 있다. 캔틸레버는 이제 한그 건축 건축물의 구조 중에서 한쪽 끝은 땅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쪽 끝은 이제 공중에 떠있는 그런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양쪽에 캔틸레버가 있다면 어 점점 그 끝을 공중에 떠있는 끝을 점점 연결하면 그 양쪽에 캔틸레버가 이렇게 만나서 다리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했던 그 양자 전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두 개의 서로 다른 분리되었던 영역을 이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음, 통합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와인버그와 압두 수살람이 성취한 통합 연구 역시 다리를 잇는 비유로 설명된다. 두 사람은 전기 역학과 약한 상호작용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 통합적으로 연구했다. 이처럼 통합 작업을 거친 후에 전체는 부분의 합을 능가한다. 네, 여기서도 이제 또 저자의 생각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던 그 부분 영역의 이론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면 그러니까 a 와 b 를 통합을 하면 A와 B를 그냥 합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 몇년 동안 과학사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학이 사회적 요구로 작동한다는 진영과 과학은 사회적 요구를 능가하며 그 자체에 내재된 논리와 자연의 객관적 사실들로 작동한다는 진영이 충돌한 것이다. 전자는 사회의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이었고 후자는 지성의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이었다. 나는 과학자라며 모름지기 사회적 요구나 철학적 원리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예술가 또는 반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나로서는 위의두 견해 중 어느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는 사회 역사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특히 사회 역사가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배워야 할게 많기 때문이다. 그데 여기서 과학이 사회적 요구로 작동한다는 음, 주장과 그렇지 않다. 과학은 그자체 내재논리가 있다는 그두 가지 주장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과학이, 그니까 과학 외부의 그 사회 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 외부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이 원하는 상업적인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소수자들만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어, 것이 있죠. 그러니까 소수만이 걸리는 질병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이득이 없으니까 연구를 안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종종 의그 사회의 요구 또는 사회적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 과학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외부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과학은 그 자체 내재 논리가 있다. 이거는 이제 내재성 또는 이제 사회로부터 초월했다 사회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초월성 이렇게 이름 붙여본다면 과학은 외부와 관계없이 과학의 논리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의 연구 결과가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아니거든요 뭐그 예를 들어서 앞에서 실레된 거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반대했지만, 정작 자신의 방정식은 불확실성의 원리가 수립되는데 기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바로 과학의 내재성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재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재성만 맹목하는 거, 맹목하고, 외부성은 아, 무시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환원주의적인 태도죠. 그래서 과학에는 이두 가지 모습이 다 혼합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자도 과학은 그 불안전하고 모순적인 모자이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내재 논리에 따른다. 또는 음, 과학은 과학 외부그 사회적 요구에 해서 작동한다. 이두 가지는 그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서 혼합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안 그렇지 않다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이다라고 이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해전 스위스의 극작가 프리드리 드레마트의 물리학자들이라는 연극을 추리해서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메우비우스로 분장한 극중 인물들은 각 시대의 의상을 입고 있었으나 어딘가 기괴하게 희화시킨 모습이었다. 연극은 이세 물리학자가 환자로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일막에서세 환자들은 간호사들을 살해하고 즐거워했고 이막에서는 세 사람의 정체가 경쟁국의 정보부 소속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연극은 재미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심기가 불편했다. 무대 위의 우스꽝스러운 인물들도 실제 물리학자들과 닮은 데가 전혀 없었다. 연극이 끝나자 함께 관람한 스위스 물리학자 마르쿠스 페르츠에게 등장 인물들이 비현실적이라며 투덜댔다. 투덜거렸다. 자네 인물들만 본 게인가 페레츠는 이렇게 대묻고는 말을 이었다. 저 연극의 핵심은 말이지,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말하려는 걸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극에서는 그 사람들이 볼때 과학자들은 그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아,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울었다 진리의 헌신화는 고결하고 도덕적인 이미지, 과학자들이 대중에 비춰지는 그 고전적인 이미지는 이제 신뢰를 잃었다. 대중은 세속의, 현저, 대중은 세속의 현재로 대중은현 그려진 과학자들의 고전적인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인간의 생명을 갖고 노는 무책임한 악마로 상상한다. 드렛마트는 과학자들 앞에 거울을 들이대고 대중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은 성자도 악마도 아닌 똑같은 약점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 앞에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환상적 이미지들을 일소해야 한다. 네, 이 부분도 어, 새로운 과학 문화를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과학 문화에서는 과학자와 대중을 어,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새로운 과학 문화에서는 과학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학의 초월성을 믿는 역사가들은 과학자를 세속적인 현실 사이를 초월해 위대한 지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 놓았다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과학의 그 내재성 초월성을 강조하는 어~ 쪽 주장이죠 근데 네,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 과학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상한 이미지만 추종하는 과학자는 선의를 빙자한 사기꾼이라는 비웃음을 받기 쉽다. 방송용 전도사들이나 정치인들처럼 과학자들도 권력과 돈의 사악한 힘에는 면역력이 없다. 종교가 그렇듯 과학의 역사도 권력과 돈을 둘러싼 다툼들로 얼룩져 있다. 하지만 그 다툼들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다. 종교에서든 과학에서든 때때로 진정한 성자들이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슈타인은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초월성을 확고히 믿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내재논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안슈타인에게 과학이 세속적인 현실의 탈출구였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비록 타고난 천재성에서는 안슈타인에게 미치지 못할 지언정 권력이나 돈보다는 자연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엿볼 기회를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는 과학자들은 많다. 네, 그 평범한 과학자들도 그 과학의 내재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과학과 역사에는 다양한 형식들과 목적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과학의 초월성과 사회 역사의 현실성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의 마지막 발언은 결국 자연이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마지막 발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과학을 수행하는 인간의 자만심과 부두덕이 막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역사가의 일이란 권력과 돈의 은밀한 힘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자연의 법칙은 결코 왜곡될 수 없으며 권력과 돈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과학의 역사는 인간의 나약함과 자연 법칙들의 초월성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가장 돋보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앞서서 과학의 그 외부성이나 과학의 내재성이 상충하는 것처럼 서로 어, 논쟁을 했었다면 저자는 그두 가지가 반드시 모순적이지 않을 것이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회적 요구로부터 나약한 그런 과학자의 모습과 반면에 자연 법칙들에 가지고 있는 초월성 이것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배치되었을 때 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모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플란시스 크릭은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한 사람이다. 그는 말년에 자신이 주동했던 미생물학 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해설을 책으로 출간했다. 존 기치의 시구에서 제목을 빌린 열광의 탐구가 그것이다. 그 책에서 크릭이 참여한 두 가지 발견, 즉 DNA의 이중 나선 구조와 콜라겐 분자의 삼중 나선 구조를 비교 설명한 부분이 내겐 가장 인상적이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몸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DNA와 콜라겐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분자들이다. 이 분자의 두 분자의 발견은 동원된 과학기술도 같았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최초로 구조를 밝히려는 열띤 경쟁을 유발했다는 점도 닮았다. 크릭은 그두발견이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모두 흥미로웠을 뿐 아니라 연구하는 기쁨도 똑같았다고 말한다. 과학이 순전히 사회의 한 구조라고 믿는 역사가들은 그두 발견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크릭이 경험한 과학의 역사에서는 두 나선 구조의 발견이 결코 동일할 수는 없었다. 이중 나선 구조는 새로운 과학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지만 삼중 나선 구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저 흥미로운 각주에 불과했다. 크릭은 두 나선 구조의 운명이 왜 다른지 묻는다.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인간과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두 운명의 차이를 네, 인간과 사회의 영향력으로는 두 운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이중나선 구조의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그 유전적 기능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자연이 결정하는 것이지 과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과학의 외부성으로는 이두 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과학의 그 내재논리, 아, 과학의 초월성으로만 어, 설명할 수 있다. 그 과학의 내재논리는 즉 자연으로부터 온 초월성 때문에 그러, 그런 거죠. 이중나선 구조의 역사에서 초월성은 실재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크릭이 주고 있었지만 그의 말맞따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자연만이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과학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과학을 수행하는 인간 개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과학은 철학적 방법이 아니라 예술의 한 형식이다. 과학의 위대한 도약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의 발명에서 시작된다. 과학을 환원주의 같은 하나의 철학적 관점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 그, 그것은... 나그네의 몸이 침대에 맞지 않는다고 다리를 자른 프로 크루스테스의 집과 다를 바 없다. 네, 프로 크루스테스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방을 빌려주고, 어, 키가 큰 사람에게는 작은 침대를 주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큰 침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대가 맞지 않는다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침대에 맞춰서 자르죠 반대로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의 다리는 침대에 맞춰서 늘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이제 사용하는 음, 비유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과학자가 환원주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어, 프로 크루스테스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 그런 제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하고요. 음그 그러면 제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버린다는 거는 어 우리가 과학 활동을 어, 많이 하더라도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사실들을 모두 모으더라도 우리가 자연 전체를 어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자연과 우주앞에 겸손해야 하는거죠. 과학은 그 위에 덧입혀진 선입견에서 벗어나 모든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번창할수 있다.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때마다 늘 뜻밖의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진다. 자연의 상상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 있는데요. 이 책은 프리먼 다이슨이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쓴 여러 편의 에세이를 모아서 나중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할때 추가적으로 후기를 붙였는데요. 이 내용도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보충하는 것이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평은 1992년 한 회의에서 했던 강연 원고를 옮긴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자연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환원주의의 지속적인 우월성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나는 강연을 통해 환원주의를 그토록 오랫동안 공격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참석자의 상당수가 나의 견해에 동의했다. 이 논평이 뉴욕 리버오브북스에 실린 후 수많은 편지가 날아왔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최고는 수학계의 전설, 손도스 맥클레인에게서 받은 편지였다. 그와 주고받은 편지는 1995년 10월 5일자 뉴욕 리브 오브 북스에 공개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학자 힐베르트가 말년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무기력해졌다는 나의 견해를 맹렬히 반대했다. 맥클레인과 힐베르트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터웠고 학문적으로도 가까웠다. 맥클레인의 편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당신은 환원주의와 그것이 주구하는 심오한 목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힐베르트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나는 답신을 이렇게 썼다. 1930년대 힐베르트와 힐베르트의 공식화 작업의폐허에서싹든 엄청난 수학적 이해의 깊이에 나 역시 들뜨고 고무되었다. 다만, 당신은 토대 위에 라는 말을 썼을 뿐이고 나는 폐허에서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다. 견고한 토대와 영락한 희망은 모순이 아니다. 둘다 힐베르트가 후학들에게 남겨준 중요한 유산이다. 나는 추상적인 대수학의 공리와 정리들이 보여주는 환원주의 과학의 힘과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보여주는 구조주의 과학에도 그와 동일한 힘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힐베르트는 두 종류의 수학에서 모두 뛰어난 대가였다. 네, 그래서 음그 힐베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지간에 그 힐베르트가 이후 어 괴들과 그 같은 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는 그 과학의 내재, 내재성에 어, 으, 강한 어, 집착을 가지고 있는 환원주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음, 그렇지만 환원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네, 구조주의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원문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 구조주의라고 한, 번역하면 안될것 같고요. 구성주의라고 번역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원문에 Constructive Scienc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주의 과학이라고 번역해주세요. 네, 수정해주세요. 그래서 그 저자는 환원주의의 대꾸가 되는 관점으로 구성주의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이 구성주의는 그 앞에 저자가 말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어, 환원주의가 과학의 내재논리만 전제하는 관점이라면 구성주의는 과학의 내재논리와 과학의 외부 논리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자가 과학을 예술이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원주의가 아니고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